There is still a lack of insight and understanding of collective learning behavior of organization members, and how it affects knowledge diversity and performance. 아, 말씀하신대로, 이 릴럭턴스의 그런 그걸 바꾸면 당연히 그 헤테로지니티가 바뀔 거고.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변수로 하고 있는 게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질문은 뭐였냐면은 그 빈박사 내세에 올라와 있는 평가 결과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개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보면서 자기도 바이어스가 생겨서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교수님이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, 음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, 그실 모델을 불릴 때, 그래서. 그, 인스튜션의 그 특징만을 보는 게 아니라, 그 위에 레벨에, 국가 레벨에 어떤 특징을 봐야 되겠고. 기술로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, 다림 시스템.